특 이제 소멘드 같은 경우에는 그 A O A라고 하는 성분이 22%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물 탭이라는 개념인데요. 특히 액비들 많이 쓰시죠. 막몇 톤씩 그 땅에 붓고 하는데 그몇 을이 1리터에다가 응축해 놓은 아주 액기스 중의 액기스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아코도 하면 루엔스. 아 그렇죠. 네. 아코도 하면 루엔스 보고 따라 붙는데 네. 그, 루엔스하고 아코도 차이가 없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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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균들의 먹이원이 해당되겠죠. 이이 먹이원이 루엔스라든지 소맨더 이런 이제 제품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뭐냐면 루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산 베이스로 된 AOA라고 하는 특수물질, 소맨더도 마찬가지고 크기에다가 인산이라든지 뭐 질소, 인산, 갈이라든지 미량 요소라든지 그런 이제 기능성까지 같이 비료성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유익균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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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물탭이라는 개념인데요 특히 액비들 많이 쓰시죠 막몇 톤씩 그 땅에 붓고 하는데 그몇 톤을 이일리트에다가 응축해 놓은 아주 액기스 중에 액기스 그런 제품이 이제 소맨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면 하 토양에 염류가 너무 많아서 농사가 안 되는데 토양 계량 목적이라든지 염류 해결 목적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가 이제 소맨드를 먼저 그 사용을 한 다음에 아쿠도 루엔서, 뭐 아트플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2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민들이 아쿠도가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0 네. m l 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이게 효과가 있냐 그러는데 효과가 있을까딱 <웃음> 보기에는 20L가 양이 많아 보이고 이게 굉장히 좀더 좋아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사실은 보시면 이 20L하고 저희 100ml하고 실제 균주수 그러니까 그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1 0 0 m l 안에 천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미생물이, 미생물이. 네, 천억 마리 네. 근데 여기 어떻게 넣느냐가 기술력인 거죠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제 20L에 그러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느냐 보통은 이제 천만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이1 0 0 m l 안에 어, 저희는 10에 11승 그러니까 1하고 0이 뒤에 11개가 붙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은 보통 10에 7승. 그러니까 1000만 마리가 되니까 몇 배? 저희가 만배가 더 많죠. 네. 만배 차이가 나는 네. 거예요? 네, 만배. 자, PPP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뭐냐? 식물이 있어야겠죠. 식물에 해당하는 플랜트죠, 플랜트. 그 다음에 식물한테 이뤄온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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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아쿠도도 식물한테는 자, 모유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일반적으로 식물을 보시면 여기 뭡니까? 이게 MPK, 질소 인산가리 뭐, 마그네슘, 뭐, 철, 칼슘, 몰리버댄 이런 이제 땅 속에 농사를 많이 짓던 땅이면 이런 비료 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자물쇠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잠겨져 있네요.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는 건뭘 얘기하냐 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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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사흘안에 완벽하게 보호망을 아쿠도가 펼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균주가 뿌리 주위에서 근근해서 이런 형태로 아예 완전히 그냥 필름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오필름 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이 아예 뿌리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바이오필름 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균주로 일단 바이오필름을 필름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미생물들이 유익균들이 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내요 효소 그럼 그 효소들이 뭐냐면 어, 염류를 분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인산을 분해할 수 있는 파이테이저라는 그런 효소들 다른 또뭐 질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그런 것들을 분해하다 보면 아까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런 영양분들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